아천일입니다아잘 <웃음> 잤어요 <웃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음 <웃음> 역으로는 아, 그 16일 12월 16일이고 아 토요일이에요 <웃음> 양력으로 7일이네 벌써, 뭐, 토끼띠가 오니 어쩌니 저쩌니 했는데, 벌써 7일 됐어요. 시가 참잘 가요, 그죠? 어, 이 처들이, 어, <웃음> 어, 거의 날마다, 방송한 게 언제부턴가, 그고 찾아봤더니,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 넘었어. 양역으로 작년 그 11월, 11월 말경인가? 그때부터 이렇게, 어, 이 겨울에, 이, 이 밤, 밤도 길고, 어? 동지섯 달 기나긴 밤, 뭐, 이게, 혼자서는 이 천일 뭐할 거냐고. 이렇게라도 시간 때우고, <웃음> 하자 싶어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한, 많게는 한 40일, 적게는 한, 한 35일? 아니다. 어, 오늘 7일이니까 40일 되는 것 같네. 얼추 40일은 넘는 것 같네요. 어? 어. 자, 오늘 음, 계속 그 방송을 하고 나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무슨 얘기를 할까. 마지막. 물론 방송은 계속 하지만, 이렇게 계속. 시리즈를 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어, 오늘은 뭘로 이제 대미 파이널을 장식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 얘기가 낫겠다 해서 어, 정했는데 참모당과선모당참모당과선모당 그 응? 그걸 잠깐만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음. 아, 서울 사는 제자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찐무당, 음? 찐무당이래. 찐. 음? <웃음> 아, 뭐 찐무당에 반대는 뭐 안찐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끄덕 댓글 한번 들어. 아, 선무당이 되기는 쉬워요 응? 참무당이 되기가 어렵지 선무당은 정말 쉬워요 아무것도 안하면 돼 <웃음> 선무당의 특기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신을 파는 행위 신을 파는 행위. 그리고, 집불도 몰라. 이게, 어? 그 선무당의 특징이에요. 응? 돈만 밝혀. 응? 어?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탄을 받지. 그래야 되는 거고. 근데, 참무당. 응? 그, 여자애든 찐무당. 찐무당은 진짜 어려워요. 이질좀 전에 얘기했던 거, 선무당의 반대. 반대야. 빡세. 첫 번째 빡세. 왜? 자기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금전. 금전을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신. 신을 절대로 배신하면 안 돼요. 콜라. 이 찐부당이 찐부당 다시 말하면 사길치안 된다 이거예요 아 누구든 누구든 쉽게 가고 싶고 편하고 싶어요 흔히 아는 말로 서있다가 이렇게 앉아 앉으면 어때? 앉으면 눕고 싶어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하니까. 그 누워 있어. 또 누워 있으면 뭐예요? 자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심리야. 그게.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누구든, 누구든 개고생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 없어요. 누가 그 개고상을 하고 싶어? 눌루랄라 편하게 먹고 살고. 그렇게 살고 싶지. 그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 참무당은, 고난, 고통, 어려움. 이거를 늘 함께 가지고 가는 게 참무당이에요. 그 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살펴줘야 되고 음? 돈보다는 베풀어야 되고 놀기보다는 기조력을 당겨야 되고 음? 나를 위하기보다는 또신 신령님들을 위해야 되고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선무다 신보다는 내가 우선이고 기도보다는 노는게 우선이고 응? 안빈낙도 그러한 삶 보다는 호가오의식 그게 우선이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그거 아세요? 어느 시대에나 어느 경우나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 선과 악 분명히 같이 존재해 동, 동시에 존재를 해요 어느 하나만 유지되거나 어느 하나만 돋보이고 오거나 그러지 않아 그 비율은 거의 2000년에 반반이라고 봐줘요. 반반. 같이 존재해요. 그게 옛날 노래 가사 마냥 지구의 반은 남자 지구의 반은 여자 이러듯이 그게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무당 참무당 즉 좋은 무당 이게 반 나쁜 무당 선무당 이게 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음. 그러면 그 거짓무당 선무당 이 양반들을 왜 놔두느냐 왜 놔두느냐 <웃음> 사회에 범죄자가 존재하고 음? 악이 존재하고 그 의미랑 똑같아요. 그 교회나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악마. 어? 악마, 악령. 그 똑같이 존재하잖아요. 저번에 어느 영화서 보니까 그 신부. 그 외국에 유명한 영화에도 그러네 나와요. 신부 자체가 악령이야. 신부가. 응? 그래서 같이, 인디아나 전나 뭐, 어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게. 아, 그거 말고, 아, 인디아나 전성 옛날적이고, 그게 뭐예요, 그거 뭐, 뭐, 퍼즐 풀듯이 막 교황청 나오고 막 그러냐고, 그게 제목이 갑자기 안 나네. 거기서도 막그 교황청 내에서 교황 자리를 놓고 막 막강하게 다투잖아요. 응? 그런 악령, 대단하지, 뭐. 근데, 그러한 것은, 왜 존재가, 존재가, 존재를 하고, 왜 그, 그, 놔두느냐. 그건, 그 예전에 그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 신이 어디있냐 신이 있으면 전쟁이 왜 나냐? 사람이 왜 중이야? 뭐, 이런, 이런 얘기 하는 양반도 있는데, 그양반들말 이해는 돼요. 되는데, 신이, 그렇다고 전쟁하라고 하면 놔두는 거 아니잖아. 전쟁은 지들끼리 하는 거지. 응? 지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지. 신이 전쟁하라고 했어? 편했잖아.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이 있으면 전쟁 나가서 그 많은 사람을 안 죽인다는 거지. 아 우주. 우주. 즉 신. 창조주 이런 분들은 관여를 안 해요. 관여를 안 해. 관여하려고 생각하면은 그 수많은 그 행성 행성과 은하 뭐 이렇게, 우주 그걸 어떻게 다 관리 보대요 대 둔다고 응? 우리가 그 들판에 응? 들판에 박목 방목, 박목해 소나 양염소 이런 걸 박목해요 응?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 안에 팝을 일으키고 치고 받고 싸움 박질하고막 무릎뜯고 이거 주인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렇게 해요? 안하잖아. 안해요. 하물며하물며 안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주의 창조주의 신이 신께서 그 일일이 그냥 시시콜콜 감나라 배나라 대추나라 그렇게 해요? 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 어차피 아, 불교에서는 얘기하는 이 사바세계, 사바세계. 응? 이 세상에 오는 사람들은 뭐누루랄라뭐 이렇게 즐기려고 오는 것보다는 다들 그러잖아. 나 윤회 안할 거야. 나 천상에 살 거야. 또 기독교에서는 나 천국 가가지고 그걸 콧땡할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사바세계, 우리 멀리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구. 지구 생활만 놓고 보자고요. 지구만 놓고 봤을 때 지구의 삶 자체가 내가 북을 타고 나와가지고 지구로 와가지고 산다. 그런 개념은 아닐 거다.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생로병사를 겪어야 되니까. 응? 생로병사 희노에라 이걸 겪어야 되니까. <웃음>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과 그 자체를 일적으로 통제하거나 관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반 반반 있다고 하면 맞아요 반반 그러면 참무당도 반 선무당도 반 우리 그 저기 목사도 마찬가지 좋은 목사가 있는 반면 안 좋은 목사가 있고 중도 마찬가지고 좋은 중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중도 있고, 응?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지 일반 제자들은 내가 참무당으로 갈지, 거짓무당, 그 선, 선무당으로 갈지, 그건 딱 길을 결정해서 가시면 되고, 대신 거기에 대한 나중에 그 사후 벌이라든지, 현생에서 받는 벌은 본인이 받아야 되고 일반인들이 보셨을 때 일반인이 보셨을 때 누가 참이고 누가 선인지 누가 참무당이고 누가 선무당인지 그 구별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찾아서 의지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골라가냐 그것도 본인적이고 그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맞박에다가 참무당 선무당 하고 써놓고 사는 거 아니니까 그건 여러분들 몫이야 그거 응? 아, 서두에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나 누구나 편히 가고 누구나 즐겁게 가고 응? 그렇게 살고 싶어요 누구나 어, 어젠가, 그젠가, 그, 신문기사에도 어떠냐, 뭐, 칼럼, 무슨 칼럼인가, 뭐 기상벌 기호했는데, 그러더구만. 이 세상에 나오면 안 늙을 수가 없고, 응? 안 늙, 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늘 얘기하는 거잖아. 누구나 죽는다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주어진 그 자기 그 생명, 그 자기 생명의 시계가 얼마인지도 몰라 절대 내가 저는 옛날 영상이랬어요 절대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 네 생명의 시계는 50년이다 네 생명의 시계는 10년이다 네 생명의 시계는 100년이다 이 얘기를 절대 안 알려줘요 참, 환장할 일이지 그죠 그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 어? 대박이지 아, 참무당의 길. 어렵다고 했어요. 선무당. 선무당의 길은 쉬워요. 무당의 길을 떠넣고, 그것도 무당이라는 걸 제껴놓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인간의 삶. 인간의 삶을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응? 멋지고 훌륭하고 잘난 그러한 삶과 인생. 그거 힘들어요. 힘들어. 그냥 막 살고, 개차반으로 살고, 대충 살고, 게을리게 살고. 이건 어때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어질러. 근데 어질러는 걸 내가 치우려고 생각하면, 다시 말해 내 업을 닦으려고 생각하면, 내가 움직이고 힘들잖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참무당참 제자 참중참 목사 이거 쉬운 게 아닌 만큼 대신 거기에 따르는 대가와 결과는 정말로 잘 살았다 하고 그큰 의미를 들수 있는 그런 또어 일로서 와다 와요, 응와 다음 생을 더 멋지게 살수 있다든지, 응 현생을 좀 멋지게 마무리한다든지 누군가 언제가 죽으니까 이천일도 죽으니까 방송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도 언젠간 죽으니까 단지 그 시기만 모를 뿐이라는 것이. 참무당으로 참무당으로 살아나 아, 선무당으로 살아나 어차피 무당의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요 똑같이 흘러가는데 기왕이면 너무 어? 달콤하고 좋은 것만 쫓지 말고 어? 내 업장 덜어내고 내 수행 이끌어가면서 참무당으로 살아도 좋아요 아셨죠 참부당으로 살아야만이 또 뭐가 좋아? 내 집안이 편안해요, 내 집안. 당장에 내가 즐거움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 집안과 자식과 이런 것이 편해요. 아시죠? 참부당의 길을 걸을지 선무당의 길을 걸을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하시면 되고 참부당을 만나서 인생을 도모하며 살을지. 선무당을 만나서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을지. 그것 또한 우리 일반인 여러분들 몫이다. 아시죠? 음. 자, 오늘 여기까지. 그 간단히 그 참무당과 선무당의 그 개요 내지는, 아, 그네들의 생활, 대충, 여기 얘기만 간단히 했어요. 뭐, 천일이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어? 길들은 혼이 보이니까, 응? 그, 잘 하시면 돼요. 아셨죠? 어, 아 오늘도, 이제 어제 이어서 똑같이, 어, 인시 일어나, 오늘은 4시경, 에 눈에 꿈꾸고서 4시경 일어났어요. 새벽 4시, 응? 전환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저기, 차, 차 그냥 타고 앉아서, 여러분이 그냥 들었는데 어, 어제도 개매년, 응? 개매년. 아, 생날은 밝아서 벌써 7위는 넘어왔고 모두가 다뜻한바다 아, 소원성취하고 사실 수 있기를 이천에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공덕은 누가 싸? 본인이 썼는 거예요. 응? 본인이 썼는 거야 업은 누가 빌어? 본인이 비는 거예요. 기도 누가 해?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셨죠? 복 누가져 보내지는 거야. 아셨죠?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